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명절 후유증으로 체중계는 등록을 거부했다 꼭 마음먹고 다시 시작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살벌하게 좋아진다 쉬기 좋은 날씨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스쿼트 100개 25개씩 나눠서 4세트 뭐든 처음이 힘들지 지금은 눈 감고 한다 눈 감나 뜨나 큰 차이는 없구나 휴식하는 동안 가벼운 턱걸이 아니지 살쪄서 무거워진 턱걸이 자체 중량 턱걸이가 되었다 명절 방어 실패하고 증가한 체중은 나의 민첩성을 빼앗아갔다 먹을 때 행복했던 만큼 살은 되돌아온다 벌써 달아올랐어 나가서 운동해야 하는데 이 추운 날씨에 눈이라니 이런 날은 나가면 위험하다. 스쿼트 전용 봉 25개 1세트 이렇게 바로 이어서 운동하면 귀에서 내 심장소리가 들릴 만큼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간다. 바로 이어서 냉찜질여이 자동으로 나오네 이런식으로 스쿼트 4세트 하면서 중간중간 휴식타임에 이런저런 운동을 때려넣는다 정권 108번 생각없이 운동하다 보면 항상 녹화 버튼을 깜빡한다 지방이 빠지면서 머리에 좋은 기름도 같이 빠지나? 마무리는 108단 허니콤보. 보통은 집에서 이 정도 운동하고 개토끼 산책 겸 산이나 바다 가서 운동한다. 명절 기간에 찌운 살 몸에 자리 잡기 전에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날씨가 안 도와준다. 날씨 탓만 하는 게 초심을 잃은 살찌는 마인드 같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먹을 때 행복했던 만큼 행복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래도 눈밭은못 참지 시간이 많이 없다 빠르게 털어내고 띠 색깔 바꿔야지 인간적으로 너무 추운거 아니냐 가슴이 따뜻한 남자라 손은 지킬 수 있었다 민첩성을 활용한 개토끼 간식만들기 내가 너를 안아주는 이유는 손이 너무 시려워.